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옹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또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창조주이며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여수교회연합회 2단 그 상담소 지금 실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연합회가 350개 정도 어, 교회가 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에 기독교회관 3층에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벤트 기획사를 좀 운영하고 또 한회사를 좀 하고 최근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어 정신장애인들은 직접 장애인들하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조현병 이런 우울증 정신분열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함께 숙식하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켜서 평생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살수 있도록 그런 일을 10년 정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단 사역을 10년 정도 하게 됐는데 또 우리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아직도 조금 서먹서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제가 이단 사일이 정보센터를 인터넷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지금 정진영 목사 치고 하면 이단 관련 세미나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10년 동안 이단 관련해서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JNS 정명석, 여호와진 여러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연구한 결과 10년 동안 내린 결론이 왜 우리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었을까라고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5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그 이상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중학생들도 신천지에 빠집니다. 중학생들도 신천지에 빠져서 엄마, 아빠를 버리고 가출을 해봅니다. 대학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목사님,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호와 지민에 대학생들을 여, 여대생들 대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정윤석의 JNS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거나 하나님 교회에 빠지면 남편이 아내를 구하겠다고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에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구하겠다고 부모들이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터를 가면서 총과 총알을 가지고 않고 가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쳐들어갔다가 결국 사탄의 노예로 전략해버립니다. 10년 동안 내린 10년 동안 상담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이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 이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총입니다. 그리고 총알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예수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간 예수만을 알고 있지 예수님이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인데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려면 이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성경 구절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걸 잘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교 정명성 요와 증인의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가르치면 자기들의 교육 내용이 종교사기라는 것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깊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이단사이비라고 이렇게 역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주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창조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볼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총과 총알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요한 크림트 물에 하시든지 성경에 하시든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창조 근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시간상 뒷부분을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놓은 직접 성경 구절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말할 때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통 이 기독교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그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신 이런 내용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정통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다른 차이 그리고 그들은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담, 요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다라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두려워합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활동하시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가 이 우리 역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론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역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구와 우주와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미가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인만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목사님, 성경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왜세 분인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 한 분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창조주다, 우리의 아버지다, 만왕의 왕이다, 권세자, 심판주, 기묘자, 모, 로사 평강의 왕. 그래서. 하나, 우리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 하면 한 분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시고 세 분이시면서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 가지고는 일이 하나다, 하나, 셋이 하나라는 이 개념을 인간의 체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그 신비를 다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3위 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요한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흘리, 성도들을 위해서 피흘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직접 성경 구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인지다라고 직접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든가 주변에 성도들이 계시다면 야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냐 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던데 세상은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잖아 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방금 이 나눠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나서 볼펜으로 표시하고 나서 정말 외워졌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정말 내가 복음, 신앙을 전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하고 하루에 8시간씩 2주에서 한달 동안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너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에게 성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 안에 내용,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하나님의 친아들, 신의 아들이 신, 창조주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양자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은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워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말하고 스피킹, 스피크라고 하는 음성을 말하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 복음에 기록된 요한 1서에 기록된 여기 이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제자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을 만진 바라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된지라이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거예요. 이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다같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어 준 프린트물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말고 딱한 번만, 그 중에 딱, 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구절 하나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구절 딱 하나만큼은 몇장몇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하나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5절, 9절은 건너뛰고 10절에서 18까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죠.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목소리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질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예. 네. 자, 앞에 그림 보면 큰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에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시 창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 처음 시작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예수님이 구야시대에, 그래서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결론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이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상담할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악한 그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 기도와 찬양, 예배를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인성, 참 인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인간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만약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없어서 그때. 예수님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결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셨다는 그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 예수의 나약함이 아닌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그 능력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믿고 좀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그냥 인간 예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참과 진짜와 가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창세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 예수님이 활동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구약 시대에도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예수님. 계시록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시작.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이게 좀, 시간상, 자,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 창조와 피조에 있어서 물에서 유가 되는 부분이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정자가 아버지 몸 속에 존재하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나라는 이 존재를 아버지 몸속의 정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에서 유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나왔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 영화를 가졌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우주 창조,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정, 애지, 애정, 애지라고 하는 우리 그 합동 측이 가장 그 선명하게 주장할 때 하는 교리 부분인데, 그는 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대신 이나 이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위시 10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면 주 오른쪽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자, 잠언, 잠언 8장 20, 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를 지혜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합동 측의 측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 나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은 지금 구야 성경입니다. 가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예수가 이물 났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로봇스로 바꾸고 창조 근원자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서 꼭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꼭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창세 전에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만 돼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냐 요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아버지 품 속에서 이미 났으며, 산이 지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 예수, 예수가 이미 났으니,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성부 하나님이 하나를 지, 하나님을 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선들을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 지구와 이 우주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도 세상을 하나님과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0 30절 욕기 33장 34절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 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하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세상은 아 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건데 신의 아들은 신그창조주 여호와 서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건데 그 예수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랑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만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묘자, 인간이 할수 없는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모사, 최고의 우리 인간의 이 지식, 지혜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그 지혜자 모사라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것,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겠다는 것, 평강이, 평강의 왕이 되어 주겠다는 것. 자.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구름을 타십니다.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창조주 그 요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시기 때문에, 지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십니다. 4천명을 먹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빵 5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38년된 병자를 고칩니다. 맹인을 눈뜨게 합니다.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에서 참새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매맨된 사람을 눈뜨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힘없고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의시라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여기에 계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옆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혈류병을 고치고 혈류병을 고치고 귀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와 싸워서 부활해 버립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있던 신도들이 함께 일어나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아픔, 슬픔, 고통,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사망권세와 싸워서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우편에서만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자, 맨 마지막 부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게 그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아들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할아버지의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맨 앞에 같은 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 이사야 40장 3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창조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요호와를 보고 이 요호와를 이 부르짖기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호와 성부 하나님 요호와 성자 하나님 요호와 성령 하나님으로 하셔도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중 요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올때 자세한 내용은 겪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아까 예수님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부분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20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2021년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목사님 마음도 조금 이해해주고 성도들도 좀 위로하면서 이제 협력해야 됩니다. 자꾸 되돌아보고 자꾸 되돌아보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지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만 붙들고 되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 저 기도하고.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창조주 여우와 성자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며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또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복되고 기이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여수를 비롯한 전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